하늘에 계시는 이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들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인사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 드리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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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치교독은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곧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함께 2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Good, <laughs> o 이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주의 잔여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이 시간도 주게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저희들의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삶과 언행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눈길을 주며 세상의 일로 근심과 걱정을 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의 극률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오직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의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지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세배, 온라인으로 예 예배를 진행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와 함께 활동적인 신앙생활들 역시 제대로 할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찾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운 시간에 특별히 경제적이나 건강 문제로 더 많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또한 저희 모두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용기로 이 어려운 시간들 잘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부족한 인간들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한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정치적이나 국가 간의 또는 이념의 양극화와 인종차별을 비롯한 인권문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극률로 이 모든 잘못되고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보혜사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계심을 알아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는 김광년 목사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잠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원한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어, 온 적이 있나요? 야 우리 여름 성경학교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 가자 이렇게 초, 초대해 보신 적 있나요? 아, 그렇죠 예,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얼굴이 그렇게 예, 썩 기뻐 보이지는 않네요 아, 왜 그럴까요? 아, 누구를 초대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초대한다고 해서 물론 다 가겠지만 안 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고 초대장을 보냈는데 모두가 다 거기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께서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초대에 100% 응하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입니다 그 사람도 우리처럼 다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방법이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 속에 있어요 바울은 너희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너희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한 것입니다. 내 욕심만 차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모든 것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셸 실버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에요. 여기 이 책에는 사과나무 하나랑 한 소년이 나옵니다. 나무랑 소년이 친구예요. 소년은 어느 날 돈을 벌기 위해서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를 다 따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집을 짓는다고 나무의 가지를 다 떼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 소년은 배를 지어야 되겠다 하고 그 나무로 배를 지어서 멀리 떠나보셨습니다 나중에 이 소년이 노인이 되어서 늙어서 되돌아왔을 때에아이 노인 어디 가서 좀 걸터 앉아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그 나무 그 나무가 그 노인의 쉴수 있는 그루터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들은 그 소년이 아니라 그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친구를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그러한 일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오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소년이 아니라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294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설교 본문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0장의 마지막 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지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했습니다. 뭐 다른 깊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 아닐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말이고 또 그들로 믿게 하라. 믿는 사람이 되게 하라.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와 같이 하라는 것이지요. 바울처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렇게 하라 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도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그런 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일과 관련해서 바울이 아닌 사도 베드로는 바울과는 약간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지요. 사실 베드로의 이 말과 오늘 읽어드린 이 바울의 이 당부는 같은 말입니다.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그 전도 전도를 하면서도 예수가 아닌 다른 이름을 전할 때가 많고 또 예수를 믿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많기 다많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가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지요. 만일 우리에게 할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할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일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수 없는 그 일을 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새 생명을 가진 그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라 라는 이러한 당부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 또 그렇게 거듭난 자인지를 시험하고 확인해 보시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전도 방법이란 바로 이런 차원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지 시험하기 시험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또 다른 누군가를 그런 일을 할 자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하는 것, 이것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 정확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바는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임과 동시에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과 의도가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하고 있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야 하겠다 이런 뜻으로만 이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얻게 될지 이것은 미지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쳤다고 해도 반드시 교인수가 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스스로가 아닌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따라 움직여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작게는 성도된 우리 개인 개인들이 자기 자신만의 삶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내므로서이고 또 크게는 교회가 그 추구하는 방향을 바깥을 향해서 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 누군가를 이 믿음으로 불러들리시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2절에 말하기를 첫째,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둘째,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명령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명령들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무엇이든 을무엇할 때가 있는데 그건 다른 때가 아닌 먹고 마실 때라는 것입니다. 즉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바로 그 성찬식을 할때 그때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하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이 성만찬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그 성만찬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면 그로 인해 어느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어느 유명한 요리사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참 쉽지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때까지 바울이 이 말을 할 때까지 이 말을 듣고 있던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해졌던 그 성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이겠습니까? 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이미 교회는 성찬에서 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초대교회 그 특징이 성찬입니다 회당도 아니고 성전도 아닌 그렇다고 로마가 섬기던 여러 종교의 사원도 아닌 교회가 교회 성찬입니다 교회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로마가,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에, 아, 저 교회는 사람들을 몰래 잡아먹는 곳이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교회란 유대인들처럼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제우스 신전에 모여, 모인 사람들처럼 무슨 행사나 절기를 지내는 그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식사하는 사람들, 식사하는 자리였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식사하기 전에 세례라는 의식을 한다. 또 어, 잡아먹을 사람들을 낳기 위해서, 사람을 낳기 위해서 삼삼오이에게 물려다닌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에 11장, 가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전한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성찬은 다른 종교에서 빌려오거나 어디선가 배워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예수께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고린도에서 교회가 죽게 받은 것을 행하였다는 라 것만으로도 그것은 주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풍성한 수확이나 비가 내릴 것을 기원하라 이게 아니지요. 이것은 예수를 기념하는 예수를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에게 무엇인가를 바치는 것도 아니고 신을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찬에서 우리의 성찬에서 예수를 기억하게 된다면 주의 영광을 위한 성찬을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리자면 고렌도 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성찬 우리가 아닌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성찬을 한 셈입니다. 이러한 성찬의 특징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일은 진정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이 받은 것을 남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던 일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었지요. 또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 자신이 아닌 너희라고 불리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빵과 포도주는 참으로 많은 사람을 위한 위한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성찬을 행할 때에 예수께서 전하여 준 그대로 그가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심 이것을 기억하고 또 그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생각하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것을 다짐해 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리라 맹세했던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찬이 우상숭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찬의 빵과 그 포도주가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처럼 변하고 그 교회의 예배가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고려도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즉 내가 무슨 말 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축복, 축복하는 바이 축복의 저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되묻는 것이지요. 성찬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피를 흘리고 우리의 몸을 그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와 각오가 변해서 성찬의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몸이 되는지 그 피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게 되으로 말미암아 그 빵과 포도주가 우상의 재물처럼 사용되고 말았다 라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그때의 로마 카톨릭에서 성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걸 먹으면 살고, 못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었으니까. 이것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만연하고 있던 그리스 로마적인, 그런 신화적인 그런 생각에 기인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먹고 영생하려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했지요. 사람들은 면제부와 함께 그 성천에 참여할 권리를 얻으려고 돈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 자신의 구원과 영생과 행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한그 성천의 그 빵과 포도주는 우상의 재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예배는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천의 빵과 포도주는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잔입니다. 타인을 위해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이들에게 자기 자신의 주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도록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이것을 먹으면 내가 영생한다거나 아, 일주일에 한 번쯤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 이것을 이미 예,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그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증거지요. 그가 그것을 먹고 영생하려는 우상의 전각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의 욕심이 죽어서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서든지 무얼 먹어서든지 부활하고 영생하려는 인간의 욕심의 화신이 귀신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제사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죽은 사람의 혼령에게 무엇인가를 받침으로 말미암아 내 예의를 차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도리를 다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제사드리고 있는 당사자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러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과는 달라야 하는 법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일이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역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찬에서 그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로의 그 회복 이것을 여러분 앞에 기원하고 주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많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일 그러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문영혼들이이 은혜의 풍성한 강수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속에서 새로운 자들로 거듭나는 일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평화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 교회에서 알려드린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우리가 아,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 곧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기운영위원회 를 여러분께서 주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곳에서 어떻게 어, 우리가 할 건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에 정기운영위원회 있습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죠? 교회의 주차 시스템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어, 서무 집사님께 여러분께서 어, 물론 집사님께서 다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께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근가가용소 니가 고고 시험에 들게 가시고니에서가원하소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